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오늘은 북미 시장의 콘솔 및 PC용 헤드셋 분야에서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가지며 헤드셋 업계에서 상위 클래스를 차지하고 해외 유명 축구 스타와 축구 게임 스트리머, FPS 게임 스트리머, 프로게이머 등에게 사랑받고 있는 터틀비치의 헤드셋이 국내 유통사 동서게임에서 정식 수입되면서 출시된 하이엔드급의 게이밍 헤드셋 터틀비치 엘리트 프로2 슈퍼앰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헤드셋과 헤드셋용 슈퍼앰프 그리고 이벤트로 헤드셋 거치대까지 풀세트로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의 개봉기를 같이 살펴보시고 제품의 재원, 장단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렛츠고! 제품의 정면에는 헤드셋과 앰프가 그려져 있고요. 후면에는 재원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편에는 봉인실이 있기 때문에 봉인실 두 개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인실을 제거하고 상품을 개봉해보면 아주 퀄리티 있는 박스가 보입니다. 이 제품의 상자는 퀄리티가 상당히 있어 보이고 뭔가 고급진 느낌의 메시지까지 전달되는 모습이죠. 자, 이 제품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본체와 그리고 슈퍼 앰프가 보입니다. 슈퍼 앰프는 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다이얼 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요건 뒤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품의 중심인 본체이죠. 어, 이어패드가 빠져서 나오는데요. 이 느낌은 분량이 아니고 이어패드가 좌석형으로 이렇게 쉽게 분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재원에 대한 느낌 그리고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들어가 있는 거니까 품질 보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품의 케이블들이 3개가 있고요. 마이크 그리고 본체 거치대 이렇게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는요 어, 터틀 위치 로고가 보이고 노이즈 캔슬이 될것 같은 느낌 이렇게 개봉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제품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고 제품에 대해서 특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정확한 제품명은 터틀비치 엘리트 프로2 슈퍼 앰프입니다. 사이즈는 104, 248, 216mm이고요. 무게는 375g이네요. 연결 방식은 유선이고요. 주파수 응답은 12에서 20kHz까지. 스피커의 크기는 50mm 큰 편이죠. 마이크는 단일 지향성. 헤드밴드는 폼 쿠션 패브릭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 쿠션은 전체적인 디자인은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귀가 닿는 부분만 메모리 폼 쿠션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드러운 착용감을 주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연결은 pc와 콘솔 ps4 전용 버전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외부 기능으로는 슈퍼 앰프를 통한 볼륨 조절을 휠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 음소거는 유선 케이블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품은 터틀비치 엘리트 프로 2 게임 헤드셋 본체와 엘리트 슈퍼 앰프 오디오 컨트롤러, 인라인 헤드셋 오디오 케이블, 광 케이블, 미니 USB 전원 케이블, 사용 설명서, 터틀비치 스티커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헤드셋 본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장력 조절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 부분이 용수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헤드셋 끝부분과 헤드셋 그 오디오 부분이 끝부분이 이렇게 맞닿는 부위로 되어 있어서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좀 약간 특이한 점을 보이네요 다른 제품과좀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그리고 헤드쿠션 부분은 메모리 폰으로 되어 있고 그 윗부분은 크롬 버전 터틀비치 문양이 되어 있으면서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여기에다가 거치대에 다 거치를 하게 되면 헤드쿠션 부분이 마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아주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헤드폰을 거치대에 거는 경우 헤드쿠션이 마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크롬 부분이 이 부분에다가 거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헤드쿠션이 많이 보호되겠죠. 그리고 헤드쿠션은 장력이 큰 편은 아니지만 메모리폼으로 되어 있고 아주 좀 뭔가 깔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폰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죠. 이 돌아가는게 왜 좋냐면 목에 걸고 잠깐 휴식할 때 상당히 편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장력은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정도 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게 오랫동안 쓰면 마모되기 가장 쉬운 귀의 이어패드 부분을 이렇게 자석으로 탈부착 될수 있어서 추후에 마모되면 따로 구매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겉면부분도 이렇게 커스텀이 나중에 가능한 뭐 색깔별로 나중에 좀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리고 이 헤드셋의 가장 큰 장점은 이어 쿠션에 냉각질이라는게 주입되어 있어서 헤드폰만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덜어주는 에어로핏 이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어폰 보다는 헤드폰이 답답하겠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서 뭔가 땀이 찬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오랜 시간 착용을 해봐도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뭐 완벽하게 냉각을 시켜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좀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쿠션이 움직이는 안경 릴리프라는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약간의 쿠션과 움직임이 있어서 안경 사용자에게 상당히 편안함을 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제품은 PC에서 받는 소프트웨어는 이 제품을 펌웨어 업데이트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관련 사운드 조절과 EQ 조절 기타 등등 모든 컨트롤은 스마트폰 어플로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요.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터틀비치 오디오 허브라는 어플을 다운받고 슈퍼앰프와 연동을 한후스마트폰에 블루투스 기능을 켜게 됩니다. 그러면 오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데요. 처음에 이 제품을 착용하고 영화감상과 음악, 게임을 그냥 하게 되면 먹먹한 사운드와 깡통 소리 같은 음질이 아주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 한 번의 세팅으로 사용자의 컨셉에 맞게끔 커스텀을 스마트폰 어플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되면 섬세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왜 스마트폰으로 했냐 어, PC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냐는 의무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 제품 자체가 터틀비치라는 헤드셋 자체가 PC가 없이 콘솔에다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콘솔 전용 헤드셋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콘솔에서 자체에선 프로그램으로 익 q 조절이나 사운드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어플로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약간 다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요걸 조금만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편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마이크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 전화가 오게 되면 바로 전화통화도 이 자체로 가능을 하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콘솔 게임이나 PC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사용자는 먹먹한 사운드에 당황하실 분들을 지금부터 영상에 제공되는 세팅법을 따라하시면 섬세하고 아주 완벽한 서라운드 품질의 음질을 들릴 수 있으니까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설정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면 일단 블루투스와 슈퍼앰프를 연동을 시키고요, 터틀비치라고 하는 이 오디오허브를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메인 메뉴가 뜨는데요. 재료에 있는 게임과 채트 믹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채트로 가게 되면 마이크 소리가 커지는 것이고 게임으로 가게 되면 게임 소리가 커지는 것인데 요거는 중간에 해두시고 마이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게임 쪽으로 몰빵하시면 사운드가 좀더 커지는 느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이크 모니터라고 하는 부분은 마이크 모니터 내가 이 마이크가 장착된 상태에서 마이크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 요거는 마이너스로 해 놓으면 안 들리겠죠 자 그리고 어, 서라운드 모드에서 이 처음에는 게임 모드로 되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깡통 소리나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처음에 바로 이 설정을 스테레오로 바꾸시면 사운드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되고 바로 밑에 게임 프리셋에서 바로 어, 처음에는 시그니처 사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크리에이터를 누른 상태에서 이 세가지 메뉴를 전부 다 풀로 이렇게 바꾸십시오. 바꾸란 다음에 세이브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목을 커스텀을 하실 제목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설정을 하시면 이 사운드가 확실하게 다른 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꼭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콘솔 할 때도 마찬가지, 게임 할 때도 마찬가지, 영화 할 때도 마찬가지. 요런 컨셉으로쭉 두시고 있다가. 영화나 음악,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완전히 다른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슈퍼 휴먼 히어리라고 있죠. 어떨 때 키냐면 바로 발소리 들을 때. FPS 게임은 발소리 들을 때 있죠. 저거를 키게 되면 조금 더 발소리가 더잘 들리는데, 저는 그냥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첫 번째 메뉴는 이렇게만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음, 여기에 꼭 강추 드리는 설정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메뉴로 가시면 전부 다 마이크에 관련된 겁니다 도넛 디스터브는 마이크를 끄는 기능 텍스트 스피치는 뭐 자막 읽을 땐가 뭐 그런 느낌이고요 마이크 노이즈 게이트는 노이즈 캔슬링 적용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요거는 여러분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이크를 안 쓰거든요 근데 마이크 사용자분들은 기회에 맞게끔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메뉴로 가시면 LED 관련된 LED 모드 LED 칼라라든지 LED 밝기라든지 이 LED는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앰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스트림 프리셋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걸 추천하는데요. 일단 스텔스로 놔두면 LED가 꺼집니다. 음. 그리고 그 밑에 오디오라고 하 오디오 메이커라고 하면 사운드 음질에 따라서 이게 게이지가 풍풍 올라가는 건데 그냥 노멀로 하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끔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앰프의 컬러 색상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컬러 색상이 조정 안 되는 경우는 마이크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마이크를 다시 장착하시고 컬러 조정을 해 보시면 컬러 조정이 여러분 기호에 맞게끔 커스텀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메뉴로 들어가시면 지금 펌웨이 버전과 그리고 이 PC로 연결할 것인가, 플레이테이션 콘솔로 연결할 것인가라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PC 사용자는 PC로 두시고 콘솔을 할 때는 콘솔로 바꾸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팅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 번만 적용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뭐 블루투스 끄고 뭐 켜고 상관없으니까 뭐 블루투스를 켠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실 분들이나 뭐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실 분들은 블루투스를 켜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블루투스를 꺼두시고 지금 이 세팅으로 해두시면 어 아주 고품질의 사운드를 들으면서 게임과 영화 감상 그리고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자고로 여러분들이 커스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끔 설정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거고 제가 드리는 설정은 그냥 추천입니다. 그렇게 봐주세요. 자 PC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이렇게 모든 세팅값을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운드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해당 지금 보이는 이 사운드 프로그램을 어, 기본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또한 스피커 또한 하지만 이제 pc 사용자 분들은 pc 프로그램이 없어도 좀 약간 안타까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의 꿀팁 드리자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이스미터 바나나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믹스 라는 프로그램 인데요 무료 프로그램 입니다 이거를 사용하시면 어 사운드 카드나 헤드셋을 세개를 사용해도 각각 다른 사운드를 이 프로그램 안에서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들리는 사운드 또한 크기 작기, 익퀴 조절, 베이스까지도 이 프로그램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 소리가 작을 때나 마이크 소리를 좀 묵직하게 하거나 마이크에 좀 다른 음색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까지 다루게 되면 이 영상의 본질이 좀 약간 뒤로 가기 때문에 보이스미터 바나나가 궁금하신 분들끌 요청이 좀 많으시면 따로 이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는 뭐 한번 컨텐츠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헤드셋에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 마이크 테스트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둘셋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지금은 보이스미터 프로그램을 적용한 응. 터틀비치 엘트 슈퍼 AMP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하나 둘셋둘둘셋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게임 영상을 보지 않으셨죠? 게이밍을 할때 어떤 사운드가 나온는지 한번 감상하시고 영상 총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은 두 가지를 테스트할 겁니다. 배틀그라운드와 코르브 듀티 이번에 워존 인기 많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 발소리가 어떤지 한번 같이 한번 잠깐 보시죠 게임 플레이를 해보니까 사운드는 DTS 헤드폰이라서 그런지 FPS 게임 시에 공간감이 섬세하게 잘 들리고요. 기존에 제가 하이퍼 e r x c l o u 2라는 헤드셋을 거의 한 2년 동안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품에서 들리지 않던 섬세한 사운드까지 다 들려서 이 제품이 왜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영화 감상이나 음악 감상 시는 게임보다 좀더더 좋은 음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물론 아쉬운 점 또한 존재합니다. 일단 30만원 초반대 가격은 일반 유저보다는 사운드 매니아 층한테 좀더 어필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머리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또 정수리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는 좀 약간 안 좋은 머리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안경도 또한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크기 조절이 한 단계나 두 단계만 조금 더 있었으면 아주 완벽한 착용감이지 않았을까 허나 이제 일반 체형인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착용감과 그리고 이어패드 부분이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이 질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총평을 내리자면 이 제품은 하이엔드급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하이엔드급의 섬세한 사운드와 사운드 품질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또한 아주 좋은 고퀄리티의 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과 PC 자유롭게끔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플레이테이션5가 나오면 이 제품은 더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터틀비치 엘리트 프로2 슈퍼앰프 헤드셋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